어? 저 뭐야? 뭐안 보여 저거 형? 왜, 가운데? 뭐, 뭐, 뭐, 뭐, 어, 엄청 큰 하이에나 있어요. 아 어, 정면에. 오 뭐야 저거? 설마? 우와. 무슨가? 뭐 내가 알판가봐. 어. 쏴쏴 쏴. 쏴, 쏴. 으, 야. 아, 야. 여기 입구 뭐야? 열쇠 있어. 입구 열쇠? 그럼 열쇠가 있네. 이건 뭐지? 이건 내 있어? 음 몰라 여에 그 경첩 엄청 아 나왔어 아, 아 밑으로 내려가는 때. 용도네 아 나갈 안... 때 나갈 안... 때아 어, 어, 어, 어. 여기는 끝이구나? 나가야 되는 거 같은데? 음, 진짜? 이게 끝이라고? 응 없는데? 끝이라고? 그럼 열쇠 먹었으니까 이제 내려가? 응 음, 가자 가자 아, 아유 어 유격 훈련하는 것 같아 어? <웃음> 아이 건물이 막혀있네 대나무 문으로. 아 여긴가보다 여긴가보다 어 뭐야 여긴가 입구 왜? 열쇠가 두개 필요해 형 자물쇠가 왜? 지금 두개 잠겨있는데 그럼 하나 데더데 먹어야 되는구나 ]구나? 하나를 더 찾아야 되는데 어 여기도 길 계속 있어 어어나 나, 나 따라갈게 아 저기 완전 막 잠겨있는 어? 게 있는데 막 무슨 봉인당한 것처럼 <웃음> 족장님 오두막 같이 오... 생긴거 있다? 뭐야, 별로 막 묶여있는데? 그거이 이거, 이거, 좀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그, 그 이건... <웃음> 어, 어? <웃음>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올로프의 마스터 키를 뺏어달라고? 마스터 2의 키를 뺏으라고? 아우리 풀어달래 여기 갇혔나봐 착한 사람들인가? 어 근데 모르는 거 아니야? 뭐 가보자 착한 사람인 거 치고는 뭔가 마법진처럼 막아놨는데? 일단 열쇠 먹었잖아 우리 열쇠 두 개잖아 음, 음, 음. 어 거기로 돌아가면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연다이? 응 음. 자아 음. 몽박도 오, 요, 야, 뭐야. 와, 씨, 오, 엘리베이터 건물 내부 엘리베이터 무조건 타라고 지금 안내하고 있네 뭔가 되게 되게 무서워 근데 내 네, 내려갈까? 뭔가 함정으로 가는 기분이야 올라가네 여기가 12층이지 어. 맞아 어? 한가로야? 어, 얼마야 들리는 무거이다 토큰 오. 와, 뭐야? 어? 어? 아바타야? 뭐야 이건 또 뭐야? 미, 미쳤네? 여기 뭐 있어? 사용 사용? 뭐야? 아, 눌러봐 맞네? 해봐 에? 엘리베이터에 뭐가 내려가 아 뭐가 움직이는데? 뭐..뭐야 뭐, 이게? 아, 아 이게 오오! 이렇게 되는 거구나 톱니바퀴가 필요하대 아까 우리 다리 건너기 전에 봤던 거 있잖아 그거 빼야 되는 거아어 여기 톱니바퀴 있어 여기, 아, 여기 여기 여기. 아 그래? 여기 이쪽 안에 있어 아, 아 맞네. 저기 막 모여 있다. 아 여기 망치 필요해. 여기는 들어가려면. 아 필요한 거개 많네. 진짜. 이렇게. 와, 잠을 쇠 부수기 위한 망치를 또. 아이 정도면. 아. 손으로 뜯을 수 있을 아. 것 같은데. <웃음> 잘 가. 와, 점프비야. 아, 안 돼. <웃음> 어, 이게 그물망으로 이렇게 돼 있네. 어. 안전하게. 이거, 이거 저거네. 완전 킹받지 않게. 어, 키즈 카페네. 아! 어? 아 네? 이거 한번 치이니까 확 밀리는데요? 으악! 나 그냥 떨어졌어 진짜. 아 미친 갑자기 입내의숲 타임이야 입내 네? 형제들 <웃음> 어 좋아! 아 오늘 <웃음> <웃음> 웃음소리 너무 사악한 거아니에왜좋아하네아 <웃음> 이건 앉으면 될거 같은데? 있어. 오 똑똑한데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지지마! 지지마! 아 여기 이렇게 넘어서 근데 점프해서 넘어가야 되네 거길 타리 아, 맞춰서 그냥 그 형들끼리 어, 보고를 스트레스 받고 있는 데나 지금 다거나 음... <웃음> 점프하지 말고 그렇게 그렇게 넘어오게? 그게 돼? <웃음> 네, 네, 네. 야, 점프킹이야? 야아 야, 어, 어, 대단한데? 어야 우리 중에 한명은 끝에 갈수 있을거야 셋이 합쳐 백두 백아 이게 또 뭐야 그래 형들만 믿는다고 한명은 가겠지 야아 뒤에 복합이야 복합문제 와이 뭐여 이게 뽀 후 죽여! 에이? 죽이래? 아, 어 죽이래? 아니야, 수여수여수기라고 어, 숙여, 숙여. 아, <웃음> 아, 숙여야? 어, 아, 나이 사람들이가 느리겠네 왔어, 왔어, 왔어 영님부터 <웃음> <오>. 가세요 야! <웃음> 어, 씨, 벵과 헤드 과 헤드 하는 줄 아, 약간 그 아, 난... 키즈카페 온 듯한 이 느낌은 아, 뭐지? 난안될 거야, 난안될 거야 나 <웃음> 이러고 못한단 말야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있어. <웃음> <웃음> 어, 어, 어, 어. 가봐, 가봐 펜시 앞서 정신경경 20세 처음부터야? <웃음> 그런거 같은데? 어, 형들부터 먼저 갈래? 나도 시간이 많이 걸릴것 같은데 아니야야야야할수 어, 그래. <웃음> 어. 있어 어. 힘내! 할수 있어! 점프! 점프! 점프! <웃음> 숙여! 앉아! 점프! 점프! 어, 점프! 아이고욕 <웃음> 안하려고 지금 많이 참고 있다! One hour later. 편집자님들 이짤 무조건 쓴다 2 hours later. 2 hours later. 그 hours later. 2 hours l a t e 와침팬 o 다 전혀 지금 나에게 도 hours later. 빨리 이거 멈춰줘 <웃음> 형들 e r 뭐, 뭐 추진 못해 <웃음> 나 s l a t e 봐도 hours later. 2 hours later. 2 아까 불렀던 리프트가... 아... 어... 혹시 음, 이거 탈수 있나? 다곤니가 박원이. 여기 탈수 있으면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한 다음에 이거 태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 그거 왔다갔다 돼... 아니야, 딱 봐도 못할 것 같이 생겼는데... 그지? 으... 이야... 바곤니 화이팅... 망치 먹었어요? 돌아갈게 아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좀 해줄게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톱니바퀴가 빠져있어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탈수 없어 음, 그래서 맞아. 우리가 톱니바퀴를 얻은 다음에 여길 다시 와야 돼 잠깐만 그러면 음. 저문 너머에 저 톱니바퀴는 어떻게 먹는 거야? 저걸 먹어야 여길 다시 와서 엘리베이터를 탈수 있는 건데 거기 그냥 있을래? 내가 여길 열어서 갖다줘야 빠르지 않을까? 그러라고 이거 해 놓은거 같은데? 아 맞다 망치! 아, 아 우리가 망치 먹었지! 그래서 이거 부술 수 있구나 아, 아 저쪽에 가있을까아 아! 어 형! 먼저 가있어! 어 먼저 가 있을게! 뭐야? Oh. 와 누구야? Olmuş. 어? 어? 형 형! 어 가라야될거 같 가면 안될거 같아! 형형형 생존자 있어! 뭐야? 올로프 무슨 군인 아재가 여기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고 도망갔어. 아, 어. 제정신이 아닌 거 같아. 유격장인데 여기? 맞네. 오씨 안전 지역이 이거 또움직 어? 형 이거 어. 인벤토리로 들어오는게 아, 아니라 이걸 들고 가야돼 <웃음> 아 진짜? 어. 아 그러네 어 잠깐만 이거 이 상태로 와 여기 못 올라가네 아 진짜? 어 아, 진짜? 이거 들고 아, 못 올라가 아 그래서 이거 다 해야되나 보다 그래서 여기 있구나 엘리베이터 아, 같은거 진짜 음... 개펴고 싶네 아, 아, 아 이거 저울인데? 리프트가 저울이네 1, 1번 있는 곳에 어떻게 올라가죠 저희가 이거 들고 점프는 저울인데. 되나? 점프도 안돼 돼. 안 돼. 이런... 일단 나 일로 왔거든 다고나. 다시 이 넣었어. 음아 이걸로 올라가야 돼. 이거 이용해서. 오케이. 오. 뜨뜨뜨. 이 박스에서 톱니를 아, 그렇게 여기서. 많이 실을 필요는 없을 아.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어 뭐야? 다음에. 얘얘 어, 예, 예, 어? 얘만 빼고 가는데? 얘네 왜 여기 있어? 너무 많이 실어서 그런가? 아 톱니는 여기에다 실는 거였어요. 아아... 아, 아, 그렇구나 끼어끼어 근데 오. 이거 우리 이렇게 플레이하는 거 맞아요? <웃음> 뭐야? 어떻게든 이거, 늦었네 이거, 이거 아니야 어. 누가 봐도 아니야 이거 <웃음> 누가 봐도 아니야 <웃음> 뭐 됐으니까 아, 어. 어. 어떻게든 가면 됐지 아까 군인 아저씨가 이거 다리 올리고 도망갔거든 그래서 다리를 내린 아. 거야 지금 음. 음. 어? 뭐야? 어, 또 저런다 위에서 이제 도지로 갈거임 옥청이 좋네 도지러 <웃음> <오지로> 간대? <웃음> 어, 어, <웃음> 이형 <뭐야>. 개받쳤어 <웃음> <웃음> 저거, 저거 사다리 <웃음> 안 잡아줘 아, 그 배우망덕하대 우리보고 노래 니가 영감... 무슨 은혜를 베풀었다고 어? 이제 사다리가 내려왔네 이게 아나 넌? <웃음> 아씨 우리 알아요? <웃음> <웃음> <웃음> 맘맘매야 손님 하키 여기 나도 배터리 다 됐다 아또 아, 내려가는 길이 생겼네. 아, 아또 내려가? 하나는 또 어따 스라고 여기는 또 뭔데? 아 이거 왜또 보여? 어? 아 여기로 뭐, 연결됐네. 연기지? 왜 이리로 왔지 우리? 아 연결 여기다가 거야. 이제 어 연결됐어 어, 여기다가 싫고 다시 가면 될 듯. 어, 놓고... 여기로 가야지 그럼 아 여기다가 놓고 아, 이제 빠이빠이. 자 거짓말이지 그럼 저걸 다시 해야 된다고? 어 다시 해야 돼? 아아 아, 미친! <웃음> 아나 못할 것 같은데. 아. 다고니 진짜 화났는데. A few inches later. 여기서 이거 이거 띄우면 이렇게 올라와서 다고니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어. 어? 잠깐만 나 내려볼게. 어 되네, 되네. 어, 어 된다. 어, 당원이 일로와 당원아 내려, 내려. 그냥 내려. 어 상자 타.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스킬로 개천재. 어, <웃음> 어 형들 똑똑하다. 알았어, 알았어. 어 형들이 최고야. 뭐야 <웃음> 아, 아, 아, 나? 어이 쏘던 수 같아 있네. 이게 왜 돼? 와. 어 아, 자기야 고마워. 자, 페이, <웃음> 자시들아. <웃음> 빨리 어, <지금> 와. <웃음> <최고야>. 톱니 <웃음> 끼운다. 음. 오. 오! 아, 최고야. 와. 여기 방음 부스 개쩐다. 아, 왜 작동이 안 되지. 방음 부스래. 아, 진짜. 2층 아, 올라왔어. 몇개안 2층. 안 2층. 어, 몇개안 음. 올라왔는데? 어, 나 지금 분노면 그 영감 죽일 수 있어, 진짜로. <웃음> 야, 또 상자가 있네. 와, 씨. 지... 어? 어? 왜? 이거 운반하는 상자야. 어, 왜? 아, 그냥 운반하는 아, 상자야. 케이지 응. 아, 같은 좀게 다르, 생긴 게좀 다르구나 아 이거를 여기서 어디? 쌓아가지고 어디 올라가는 건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아오형 눈썰미 아, 바로, 아, 바로. 아 바로. 오, 형, 아하, 가자고 썰미 썰미 눈썰미 어 됐다 나왔다 뭔데 어영사때가 이럴로 어요아저기있어요 여깄어요 아이겼다 팔로 쏴 되나? 잡히면 곱게는 못 죽을 줄 아세요 어! 팔로 어, 쏴니까 어, 피해! 뭐야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어, 복수정이야! 어 뭐야 뭐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아 방... 잠깐만요 쳤나봐 진짜로 야야어 이거 불 붙어서 그냥 활 쏘면 피해 피한다고? 어 그러네? 어. 고개 숙여서 피하네? 줘, 고개 숙여서 아, 피해 그럼 이걸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네 그 사이에 상자 상자, 상자 모아서 올라가야 되네 올라가 올라가 예. 네, 불타서 아, 못가 못 상자 갖고 와 상자 갖고 와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대 이놈에뭐가지를 얻을 수 있겠지 <웃음> 여기 나무 바닥인데 저렇게 해도 돼? 아이 <웃음> <웃음>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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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려 이야아문 you know? 닫았. <웃음> <웃음> 아, <웃음> 서로 열고 닫으려고 <다니려고> 아, <웃음> 아, <웃음> 아, 해가지고 안안안안 <웃음> 어디야? <도적이었어>. 어 잠깐만 스톱 스톱 스톱 가지 말아봐 가지 오케이, 말아봐 오케이, 오케이, 우리 오케이, 중요한 걸 오케이, 놓쳤어. 예. 음. 전기 집라인 용 <웃음> 열쇠도 있어. 오잉. 라인에 왜 전기가 필요해? 창고 열쇠 역으로 이제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나 본데. 형 이제 중력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거를 꼭 따를 필요가 없어 이 법칙을 깼다 아유 이영감님 진짜 씨, 그 양갱은 없을 줄 아쇼 어? 창고 열쇠 아까 먹은 창고 열쇠로 여기 열수 있어요? 응 <웃음> 어허 그, 들어가 이 사다리는 뭐야? 뭐야 어 밑으로 내렸어 영감님 어디 간 거야? 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나? 아 그러네 이 그, 밑으로 내려가야 되네 내려왔다. 오홀 아니 이거 조심해 이거 다리 끌려. 살려주세요 형들. 살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제가 막>. 아이고 <목소리> 따거나 어디 가니? 누나 아 살아. 차라리 다른 잡아 아니야 제 잡어. 제또 <목소리> 수류탄 던질 것 같은데 설마 아 그러네 어? 이 페이지네 빨리 싸 빨리. 아, 아 진짜 영감님 정말 하이나 아. <웃음> 어, 하이에나 또 돌을 났어 하이에나 하이 잡아 아, 일단, 일단 잡았다 봐줘 봐줘 봐줘 나이스 나이스 한 마리 더 얘도 불은 싫어하네 어 아, 얘가 도망가서 더 넓어 네 음. 오! 아! <웃음> 저기 있죠, 저또 나왔다, 아예나. 아고니 피해. <놀람> 아, 맞을게, 맞을게. 계속, 계속.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 되지 여기, 않아? 올라갈 수 있을 때. 스태스, 스태스, 올라갈 수 있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봐 봐봐, 봐봐. 어딨어? 아, 벌써 저기까지 갔어. 와씨, 야 잠깐만 여기 누뭐야 어, 개무서워. 사자 아니 표범 아니야 이거? 아니야 다 하이에나들이더라고. <웃음> <웃음> 밑에 밑에도 상자 봐봐, 다다 다 하이에나들이야. 아 저거 저다 저렇게 돼 있구나. 뭐 어, 여기 열었다. <웃음> 도대체, 도대체, <웃음> 도대체 저역간대면왜 어. 저러는 거야? <웃음> 음, 봐봐. 죽일 거면 진작에 함정 파가지고 죽이면 됐지왜 관심 <웃음> 받을 거다 받고 가네 막. 그치니까. <웃음> 외로웠나 봐. 오는 길다 오는 길다 만들어 놓고 지금. 멜로웠대 <웃음> 네? 알고 보니까 보드 게임 매니아. 여린 남자야. 어. <웃음> 와. 복도도 <돈도> 설계된. <웃음> 와. 복도 짱이쁨. 와. 조명 이쁜 거. 어, 오저 뭐야? 뭐안 보여 저거 형? 왜, 가운데? 뭐, 뭐 엄청 큰하이에나 있어요. 아, 정면에. 오, 뭐야 저거? 어, 설마. 우와. 보스인가? 그런 거 같은데. 아, 진짜 보스전인가 보다. 가자. 가보자. 아, 근데 우리 쇼컷 와. 만들어서 아, 이거 일단 내려. 아, 그래. 가자, 가자, 너 가자. 내려왔어. <웃음> 어? 어? 아래 뭐가 있는? 아, 목줄? 이번에도 상자 쌓아야 되는 거 아니죠? 그냥 제 잡으면 될것 같은데. 어, 음, 설마. 선제 공격. 안 되는 거 영감님 그만 좀 하세요, 영감님. 영감님도 왜, 왜, 잡으면 왜, 영감님 머리 줄 겁니까? 왜 화살이 튕겨 나가? 그러게. 뭐야? 이 뭐야? 아저 하이에나가 튕기는 건가? 아니 한대 맞았는데? 내가 알판가봐. 어. 쏴, 쏴, 쏴. 어. 어 그냥 때리는거야 이번에 독나온다 아, 얘네 어, 때릴때마다 동기 나오네 진짜로? 어 무조건 활활 무조건 활, 활, 활. 아씨 개토레이에 젖은 <웃음> 아야야야 아, 미쳤나와 저거 빨리 아, 맞겠지? 좀만 줄사람 야, 야. 야 괜찮을거 같아 생각보다 괜찮아 아예 밥먹을때는 무적이네 으! 아 아아 아, 아, 아 맞네 생각보다 너무 센데요? 이거 목줄 갖고 뭐 하는건가? 이거 그냥 때린다고 되는게 어, 뭐, 아닌거 같은데? 그런거같지 목줄, 어 목줄로 뭐 해야되는거같은데? 방금 뭐 목줄 선택 못했었는데? 어? 아야이 너무 아픈데? 개아포 개아포 용구용구용구 빨라 용구 하겠다 목줄 선택 이거 뭐야? 아형영구 영국아 진짜 너무 고맙다. 그냥 패는 게 아닐 거 같은데. 쟤밥 먹을 때뭐 하는 거 같아. 아 이게 안 되는데 밥 먹을 때야. 근데 데미지가 들어가기는 해요. 이거 봐, 데미지가 들어가기는 해. 일단 때려. 이게 밥 먹으면 피가 차는 건가? 뭐야 어디갔어 뭐야 어디 갔어? 에이거 어떻게 버그? 어 왔다 왔다. 어나 탔다 나 탔다 나 탔다. 어이 다행이다. 아이고 신 씨. 아 지금 피가 달긴 하거든 확실히. 내눈 앞에서 사라지면 안 돼. 얘왜 치료도 안냐뭐 나한테, 뭐 나한테... 아, 야, 뭐야. 어? 나야겠다 뭐, 어, 야! 뭐야나죽려 그래. 좀자 잠깐. 안 뜨거 이 씨. 에? 그냥 패는 건 맞는 거 같아. 오. 리페이지. 아, 어, 맞네. 어. 한방으 어, 다. 팔라. 어, 나 힘이 좋아 지금. 아, 맛있는 거 먹었어. 당연히 아니, 아니야. 아니. 나이스.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 잡았어, 형! 뭐야? 어떻게 잡았어? 아니, 그냥 뭐. 때리니까 죽었는데? 아. 아. 가죽이랑 뭐야. 고기 엄청 많이 줬어. 알파의 와. 머리를 얻었어요. 어, <웃음> 진짜? <웃음> 그것도 쓸수 있는 건 아니겠지? 다는 봐쓸수 <웃음> 있을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어, 우와. 우와 이거 좀 크네. 어, 좀 불빛 나오면서 아까 와, 거랑 다르네. 이러네. 어? 너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보지 않아. 이게 이게 조금 더 낫다. 아까 거보다. 빨리 영광님도 잡아서 영광님 머리도 먹자. 그러니까. I am my mom 어형 어, 그거 딱 쓰니까 뒤에서 보면 약간 그... 일본 그 양아치 느낌이야 그런지 못해 어어 봐라 아, 뭐아질따 저것만 따면 된다 아, 이제 어, 저 연관내 왜 저래 어제 떨어질려고 뭐 그래 어!!! 떨어질 오 야!!! 어 야! 야! 아, 줄에 걸렸어 아 안죽었어 어음 여기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아, 길이 있네 티타늄 도구도 있어 여기 우와. 티타늄 도구? 티타늄 도오 강화 버전 도끼 칼 그리고 고괭인것 같아 그 달고리. 이거 이거 이거 갈고리 화살 도끼 오 티타늄 야, 고리, 와, 티타늄, 고리. 와. 티타늄 도끼 아이고, 티타늄 커무 와와 미쳤다 가물결쇠도 어, 생기고 이제 갈까? 이 아저씨는 어. 계속 여기에서 매달려 죽여. 있으라고 하고 우리 네. 여기 밑으로 떨어지면 죽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 여기 여기로 내려가면 될것 같은데? 그냥? 아엘리베이터 아. 있구나 정상적인 길이 있으니까 <웃음> 그래 그래 어. 직통 직통 이거 뭐, 모자 써서 그런거야? <웃음> 끝까지 지금 애거라 묶거라네 풀어주면 되나보다 그치? 어? 여기 어? 오케이, 아하. 그래 여기야 아, 오케이. 우리 말했던 바로 그 장소 그리고 음. 여기 바로 가보겠죠 음. 좋아 좋아 음. 스트레이트로 아주 그냥 짝짝짝 모든 플레이어가 근처에 있어야 된대 오, 중요한 장면인가봐 이, 엔딩이야? 어? 오, 엔딩인가봐 열 개.. 어? 어? 헐 우와 오이 시빌라이제이션 그이 Yet, they persisted. The forward scouts rose up from the wreckage, defied our flooded world, and brought back hope. Oh. Now, Yutopia stands free once again thanks to their actions. With this final chance, we can begin this slow and difficult road. Ah. From today on, we are all forward scouts. 갑자기 스토리 게임이 됐어. 저 쓰레기 아재가 남은 그 생존자들 다 감옥에 가둬놓고 자기가 모든 걸다 독식하려고 했다가 우리가 그걸 저지했네. 음. 앞부분에 변화 스토리를 좀 봐야 될것 같아. 와, 부금 너무 좋은데? 뭐야? 와, 아, 미친! 오. 네, 네. 오 마을이야 마을이 생겼어. 네. 오 수박 파밍 가능. 우와. 빨리 다 챙겨. 우와. 주섬 주섬 아, 먹을 재밌어. 거다. <웃음> 주섬 주섬. 소파 목 오야 사람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야. 말을 걸수 있어요. 있겠냐? 응. 아 지금 먹을래요? 오! 오 장식품이야. 이 이거, 이거 손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 어,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여기도. 아, 장식품 맞아. 어? 응. 아, 걸어 놓는. 아, 진짜 그냥 장식. 장식품이네. 아, 이런 이런 식으로 걸어 놓는. 소피아 장식. 오, 쓰레기인데. <웃음> 아, 대박. 아 어, 떡해 아, 진짜 엔딩인가 봐. 미친듯이 퍼져. 여기. 어, 어 여기. 이 개. 여기도 있다. 왜? 얘는 왜 이래? 빛 들어져 가지고 그냥. <웃음> 오, 형형형형 형, 어. 형, 형, 형, 형, 형, 형, 형, 이거 렌턴, 렌턴, 렌턴. 이거 이거 어, 형, 이거 이쁘다. 이거 야. 고나 가자. 아, 괜히 저기 점프하고 싶네, 여기. <웃음> 중동. 왔어. <웃음> 아, 했... 어. 아, 점프해서 <웃음> 아무것도 없네. 갈려로루. 어우 <웃음> 뭐야 왜? 깜짝이야 아, 뭐야? 여기서 음, 사람이 떨어졌어 <웃음> 와, 청사진 두근두근. 해바라자 빨리. 야, 상어도 오랜만에 보니까 좀 반갑다. 티타늄 화살. 티타늄 화살이네. 전기 짐라인도구 티타늄, 와, 티타늄 와. 도끼 와 미쳤다. 티타늄 도끼. 티타늄 건 놈이 진짜 멋있게 생겼다. 큰 배낭. 내가 가방 다 만들었어. 장비에 넣어 놓을게. 이걸 껴. 오! 한 줄이 더 늘어났네요. 그 때문일까? 아매 깨자. 아 이게 뭐야? <웃음> 아유 왜매달는데 아유 오랫동안 매달면은 말라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건가? 아들 <웃음> <다들> 나왔어? <웃음> <웃음> 어, 고추가 우리는 남자. <웃음> 나도 전기 집 <집라인> 라이 만들어야지. <웃음> 오! 와, <웃음> 올라가는 거 개빨러. 진짜? 나도 볼래? 아형 너무 재밌게 노는데? 짜증나 너무... 그거 어... 배터리 무제 아니야? 아니야 있는거 같아 함드폰 <웃음> 불었어야지와 진짜 최고다 나도 타야지 어...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아... 아내 다리 자 이제 공식적으로 모든 스토리가 끝이 났습니다 재밌다. 정말 긴 여정이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느낌이었는데 저희는 이제 이 이후로는 단순하게 파밍과 장비 업그레이드 정도만 진행을 할것 같아서 공식적인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것 같네요 너무 아 슬퍼 이 이후에 추가 분량은 멤버십을 통해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멤버십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동안 시리즈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이렇게까지 올수 있었어요 맞아 진짜 아 속상하구만 뭐전 진짜 속상한 거 맞아? <웃음> <웃음> 아야 정말 속상한 거야 이거 뭐 이따가 봐. 감자국 끓이려면 육도 내야 돼서 그래 아이씨 들어 you mm -hmm.